안녕하세요. 유진상 명약입니다. 오늘은 부부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가겠습니다 사주 상담하다 보면 부부 문제, 이혼 문제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쉽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주는좀 좋지 않게 나갔다 해서 부부를 이혼하라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질문을 모래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답변을 그래도 충실히 해야 하는 편입니다. 오늘 이혼 문제를 갖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저는 그것을 좀 결별해서 좀 떨어져서 살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도 서로가 뜻과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이혼하는 방법이 그때 가서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제가 그저 상담하면서 부부와 함께 살면서도 싸우다 보고 서로가 성격과 어떤 큰 갈등의 요인을 인해서 헤어지게 될때 그런데 헤어지고 난 5년, 10년 후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미안해 하면서 가슴 치는 사람 그런 부부들도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내가 왜 조금만 더 잘할 걸, 왜 조금만 더 잘해줄 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가슴 아파서, 그러니까 상대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생 가슴 아파서 사는 사람들 많이 상담을 해 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냥 혼자 자기 일을 자진방탄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당신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 이혼 전에 꼭 조금 권유하는 것이 뭐냐? 한, 한번 떨어져 살아봐라. 떨어져 살아보고도 서로의 마음이 땡기지 않는다면 서로의 감정이 다시 싹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서로가 그 수순대로 이혼으로 가는 것이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살아보면 또 다시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싹트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주 사례 상당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 가지를, 이걸 저는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서로 갈등하고 서로가 성격과 여러 가지 마음이 맞지 않는데, 근데 하면 떨어져 살았습니다. 떨어져 살아보니까 도저히 안되이는 거예요. 미안하고, 아니면 서로의 상대를 찾게 되고, 빨리 내가 데려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괜찮은데, 떨어져 살고 눈에서 보이지 않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서로가. 그럼 그거야말로, 정말 제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경우에는 이혼하고 난 이후에 평생 그렇게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년이고 2년이고 떨어져 살아봤는데도 상대에 대한 그리움과 상대를 다시 만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혼을 해도 후유증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쪽에 한쪽에서 그이년 사이에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들어온다면, 또 그때는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서로가 마음이 각자, 각자의 자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이혼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혼하고 난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생각에많이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문적으로 상담해 보십시오. 이혼하고 난 다음에 가슴 아파고 괴로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만큼은 제가 누구에게도 한번 권유해볼마다 그것이 무엇이냐. 떨어져 살고 난 이후에 다시 붙는 경우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가 냉장의 자기 길로 간것 그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것은 앞으로 좀 많이 한번좀 많은 사람들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수명은 길어지고 서로가 대립과 갈등을 해야 할 상황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지고 볶는 것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면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질병을 유발시키면 결국 수명을 제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최악의 방법이니까 오히려 굳이 그렇게 싸워서 고통받고 괴로할 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품도 정말 부부 문제를 갖고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생입니다. 여성분입니다 개유입니다. 갑진입니다. 피해 개요 갑진 경호생입니다. 여성분입니다 지금은 50대입니다. 50대. 그러니까 1971년생이니까 50세입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사주가 근본적으로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배우자를 상징하 글자가 글이 있습니다. 여기 글이 있고 여기 있어요. 이거 편관이고 이건 정관이다. 정편관 일자로 혼재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친유 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 자체가 많아졌다 이게본 거죠. 사전 푸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로 벌써 딱아 배우자원이 약하다 볼수있겠지그러나 초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분이 감목 나,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배우자를 상징하는 글자가 이렇게 강하게 형성이 돼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게 많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배우자가 많이 있다는 건 다자무자에 걸려서 배우자가 없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면. 많은 남자를 만나도 그렇게 효용 값어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주 명략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좀 약한 기운을 갖고 있다. 배우자 운이 약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 이 사례는 운에서, 운에서 과연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금방 명약하는 사람들은 금방 찾아내겠죠. 언제 이 상황이 문제가 발발하겠구나. 무슨 문제로? 배우자 문제를 언제 가장 큰 고통을 받겠구나. 왜이 이미 여기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구름을 잔뜩 끌고 갖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언제 소나기가 되느냐. 이것만 일되면 관망을 할 수가 있겠죠. 갑술입니다. 대운이 갑술로 갑니다. 을해로 갑니다. 병자로 갑니다. 정축으로 갑니다. 무인으로 갑니다.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3 13, 23, 33, 44. 자, 아,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다름을 다때 거지. 친 두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다 두부 문제. 자, 이렇게 왔는데 33세에서 43세 정축 딱 그냥 여기서 두부 문제 제동 걸리게 딱 이렇게 사주에선 보여준다는 것이 이때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준 거죠. 사주를 푼 사람은 너무 쉽게 하는데 이건 그냥 누워서 떡먹는 사주. 쉬운 사주니까. 그런데 사주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결혼을 시키겠죠. 결혼을 시키고, 왜 그런 문제가 있자를 거기에서는 모르죠. 지 근데 사주 푸는 사람 아, 이때가 이 사람이 33세, 44세 사이에 배우자 문제로 큰 고통을 받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축이죠, 축. 축은 금의 고입니다, 금. 금이 또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사일축, 하로로서 금이 많고, 진축, 파 배우자재를 파악하고 금그 자체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금이 많아지면 얘는 대충하고 연 연간, 걸리듯이 아니면 조그만, 조그만 나뭇가지에, 나뭇가지 엄청난 다이도를 이렇게 몇대를 묶어 놓으니까, 묶어 놓는 경우도 있게. 그러면 얘는 휘어지고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다이도가 뭐냐? 남자 문제겠죠. 배우자 문제겠죠. 남자 문제로. 남편 문제로 이때는 골치 아픈 일과 정화는 뭐냐? 정화는 일이겠죠. 일, 어떤 일 문제, 사업적인 일이라 활동하는 거. 근데 자녀도 정충 문제에서 굉장히 자녀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하겠구나. 근데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배우자 문제. 여기에서 그냥 불보덕뻔하게 고통을 받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그냥 계속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32세까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땅을 주어지는 거죠.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10년인가. 그런데 뒤에 보니까, 무인이 들어와요. 무인이. 아하! 이건 뭔가 좀 괜찮다. 이 옷을 하고, 하고, 얘니까, 얘가 예를 들면 개수도 제가를제거 시켜주니까, 얘가 이내 합을 하니까, 모든 것이 좀 괜찮아지고 있구나. 이거 보겠죠. 여기서. 그렇다면 이런 사주는 뭐냐? 이런 사주는 조금만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겠 이것은 명약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당신은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다. 다시 부분 문제 괜찮다 이걸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나서 살아라 그죠. 그리고 정면으로 계속 가면 어떻습니까? 정면으로 가면 이4 3 세절을 이용하게 되거나 한쪽 건강이 거덜 나게 된다. 왜 거덜 나겠다 한 명을 치겠다는 이야기죠. 한 명을 명을 치겠다거나 아니면 한 명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이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너무 불고덕반한 사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 이 시기까지 3, 4년간을 이때는 떨어져서 살아라. 그리고 43세 됐을 때 다시 뭉쳐라.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런 사주는 떨어져 살고 다시 뭉치면 괜찮습니다. 다시 언제 그러냐는 지다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가게 된다면 건강을 해치다는 것이죠. 자 이런 렌제에서는 사주 명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과연 이런 것을 의사들이 이야기할 수있냐 심리학 교수들이 이야기할 수있냐 답을 줄수 있느냐? 참을라참을아 해서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리에서는 정답을 정확하게 될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주가 복잡한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쉬운 사주라는 것이죠. 쉬운 사주인데 상대방은 못 풀고 있다는 것이죠. 못 풀니까 강하게 때려줘야겠죠. 아주 강하게 찢어져라. 서로가 흩어져 살아라. 흩어져 사는 것이 삶의 길이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는 산다. 저한테 사주 상담한 사람들,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는 산다. 반대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는 죽는 것이 아니라 뭉치면 죽고 흩어지는 사는 것이죠. 이런 때는 수능하라 이런얘기 수능하라 집축파 이렇게 파괴돼 있죠. 그데 여러 가지 일 문제, 개인적인 이런 문제,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 문제 같은 경우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악재들이 겹치고 나면은 이혼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왜냐면 남편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근데 왜 행자에서 서로 지지고 복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남편이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일을 했어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코로나 그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타서 왜 하지 말라고 행자하다 보면 싸고 우 치고 받고 일단 한 사람은 더 힘들죠 왜? 자기도 고통을 받는데 또 다시 치고 나와 그러니까 치고 받고 치고 받다 보면 이혼 문제가 되도 되죠. 그럴 때 이혼을 하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참아내야 하냐 모르니까 그렇다고 어제 사주풀로 오면 답을 주겠지만 사주풀로 가기 싫다 그러면 뭐냐? 찢어져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일년이고 이년이고 딱 살아봐라. 그런데. 살아보니까 너무 편해. 그러면 뭐냐? 진짜 그 사람은 이혼이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서로가. 그런데 자꾸 미안하고 보고 싶고 그러면 뭐냐 적당한 시기에 다시 뭉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혼 문제는 단기 전 세계 최고로 이혼 문제는 아닌 부부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를 나가다 왜? 학 머리 좋죠고구 많이 했죠 귀하게 자랐죠 수면, 건강, 길어졌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냐. 이런 부부관증에서 크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 타이밍, 그때 어려운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잘 활용해서 넘기는 것도 슬기로운 방법이다. 저는 조언제도가 있는데, 이조언이 아니다. 전 차라리 한번 40대에서 50대 사이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게막겠다 살다가 보니까 영소류가 아니다 할 때는 이런 식기한번 사회적으로 푸니까 좀 양생돼서 그래 한번 서로 떨어져 살아봐라 70대에서 저런 하지 말고 저녁 기간 70대는 그냥 어지간히 뭉치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 50대가 가장 누구나가 질병을 얻기 쉽다는 거죠 질병 왜 상충이 들어오니까 거꾸로에도 상충 앞으로에도 상충사를 겪는 시기니까 그래서 건강을 문제를 부부가 서로가 맞지 않으면 건강 문제를 해치게 됩니다. 이 사주도 벌 이미 정축 되기 때 병자가 들어왔죠. 장아들고 축이 들어왔어요. 잃어버린 20년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때 이제 방 일어나죠. 부부 문제 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한 것이 좋은가 사주 명리에서는 선명하게 알려줄 수 있고 이걸 모를 때는 존재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떨어져서 한번 살아보라.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떨어져살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이혼한 것부터 한번 해보는 것이 낫다. 두 번째는 뭐냐? 떨어져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은 오히려 나중에 진짜 결별하게 돼도 아쉬움이 없더라. 후회가 없더라. 왜? 정말 떨어져 살아봐니까. 거기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가 이 동영상 올리고 여러분 다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더욱 더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면은 분명하게 이혼 문제가 더욱 더 대두되고 부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 상처만 받은 게 차례 그 상처가 결국은 뭐냐 질병으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부 문제를 상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제가 참 많이 하는 상담 중에 한 건입니다. 산부가 떨어져 살아 뭐 떨어져서 살아봐라.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